네 정미영의 BD 컨설팅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어 경영자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우리가 유명한 그 제너럴 모티스의 어제이글의 경영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네 가지 이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자, 에너지는요. 어, 활동과 변화를 좋아하는 그런 활력 있는 경영자를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아침에 출근하면 경영자가 가장 웃는 얼굴, 가장 활력 있게 직원들을 그 맞이하는 모습에서 그 기업의 미래를 볼수 있죠. 그래서, 어, 활력이 있는 그런 오너를 원하고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에너자이즈인데요. 그, 고객과 직원들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에너자이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인데요. 일본하고 조금, 어, 뭐라 그럴까요?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동기부여. 고객으로 해요금 아니면 직원으로 해요금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오너여야 된다라는 것이고요. 어, 세 번째는 엣지입니다. 이거는 아주 강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. 어떤 때는 오너가 냉정할 필요도 있고 어떤 때는 푸근한 어마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다 해줘야 되는데 어, 여기서는 이제 어떤 냉정하고 이성적인 통찰력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서는 얘기치 어, 못한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죠 그럴 때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 줄수 있는 그런 경영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네 번째는 Execute 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일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스케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미국에는 스티브 잡스라고 아주, 아주 훌륭한 그 비즈니스 CEO가 있었다면, 영국에는 리차드 브랜슨이라고 하는 CEO이자 영화배우. 있습니다. 이분이 이야기를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비즈니스는 열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미가 있어야 되고 창의적인 본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보통 그 상식의 틀을 깨라라는 말을 얘기,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. 어,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아주 그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어, 경영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네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 경영자가 어, 가장 힘들죠. 기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. 그런데 어떤 에너자이즈가 있어야 되고, 어, 활력을 줄수 있어야 되고, 또 용기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, 때로는 이성적이고 냉철한 통찰력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, 어, 가슴속에 새기시고, 어, 앞으로는 우리가 경영인을 한, 하면... 하는 데 있어서 어, 이런 그 윤기와 어떤 갈등의 어떤 요소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경영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 오늘은 어, 경영제에 관해서 살펴보았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